안녕하세요. 박상일입니다. 어, 6.2화 기초 강의를 오늘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요. 어,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 앞서서, 어, 가볍게 이 기초 강의가, 6.2화 기초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건지, 그걸 가볍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일단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요. 너무 기대는 크게 안 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마도 학원에서 들으시는 강의들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어, 내용은 다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이니까 뭐 일단은 저도 이게 시작하는 거고 유튜브 방송도 이걸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요. 어, 조금 아마추어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하다 보면 차차 저도 늘고 어, 기술도 좀 늘어서 보기가 좀더 편리한 그런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일단 뭐 어, 우선적으로 목차부터 먼저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완전히 기초 강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목차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요. 어, 목차는 일반적인 유기화학 교재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목차들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 여기 뭐 그다음에 13, 15, 16, 17, 17장까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어 피트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유기 시험에서는 이런 일은 없는데 피트만이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배운 그 범위를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요 전체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알코올하고 이터파트까지만 어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 동영상 앞으로 이제 쭉 녹화를 하면서 올려놓을 때도. 피트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이렇게 녹화해서 피트 범위에 따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또다 연결된 파트도 한꺼번에 다 해서 어 이렇게 따로따로 어 올려놓을 생각이니까 그 점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이제 뭐단원별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조금만 소개를 하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장하고 이장 구조와 결합, 선과 연기 이쪽 파트가 사실은 제 수업이 다른 선생님들 수업하고 가장 많이 구분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일반화학적 개념들이 여기서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어, 유기화학에서 다루는 그 일반화학적 개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반응을 설명하고 유기화학을 설명해 나갈 때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또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초 개념들을 여기서 싹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뭐 화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은 사실은 여기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 기본적인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배울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긴 하지만 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를 내 걸로 만들어 놔야지만 이 내용이 이 뒤쪽에 나머지 파트에도 다 연결이 돼서 설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 1장하고 2장 내용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챕터가 3단원하고 4단원을 이렇게 엮어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포화탄화수소가 되는 거죠. 예, 글씨가 이쁘게 써지진 않네요. 아, 타, 포화탄소라고 썼네요. 어, 포화탄화수소. 포아탄화수소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이포아탄화수소 파트에서도 특별한 유기화학 반응 같은 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 둘다 뭐 반응 같은 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은 유기화합물의 3차원적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유기문제를 풀 때는 또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슬구조일 때 유기화합물들이 어떤 3차원적 배열을 가지게 되고, 되고 그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며 이 고리 구조로 묶여 있을 때이사단원은 고리 구조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리 구조로 묶여 있을 때는 또그 고리 구조로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제한 약제 사항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용어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용어 정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 유기화학에서 이 3자, 3사장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3차원적 입체구조나 3차원적 배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3차원적 배열이나 분자구조의 그 3차원적 입체적 특성을 갖다가 어, 용어로 이렇게 쭉 정리해 놓고 그 용어를 나타내면 은이 화합물은 어떤 특성을 가진 화합물이겠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 5단원이 사용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보시게 되면 은 이건 뭐긴 단어는 아니고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가는 파트긴 한데 또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7장 이후부터는 유기화학 반응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유기반응이다 해가지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반응이라는 것 자체를 파악하고 반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역시 유기반응의 개요에서 쭉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시약은 어떤 부류고 또 어떤 반응은 또 어떤 부류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체계화 시킬 때는 이 6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뭐 유기반응이 런 거야 하고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이 단원에서 나온 용어들을 이용해서 제목만 딱 들어도 아이 챕터에서는 이런 걸 다루겠구나 아이 반응은 이런 의미의 반응이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단원이 6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7장하고 8장 7장 8장 내용은 전부 다 약한 결합들이 분자 내에 있을 때이 약한 결합이 어떻게 반응에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화합물의 구조가 변형이 되는가 하는 걸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약한 결합이다 보니까 쉽게 끊어지는 결합이죠. 쉽게 끊어지는 결합은 그만큼 반응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유기반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챕터가 되다, 되다 보니까 유기반응을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은 뒷단원도 들다 거기에 준하는 형태로 따라 나오게 되는 거라서요 또 역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7장, 8장 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라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그 다음에 9장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12장 이두개 챕터가 사실은 하나로 묶어졌으면 좋겠는데 어,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 중에 하나가 이제 맥머리 교재인데 그 맥머리 교재는 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챕터는 나눠 놨지만 사실은 이두 개가 아주 유사한 패턴을 다루고 있는 과목, 어, 그런 챕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강한 결합들이 분자 내에 있던 강한 결합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챕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10장, 11장 이두개 챕터는 10장하고 11장 이두 챕터는 어, 위에 7장, 8장에서 다뤘던 이 약한 결합들이 반응을 하는 거긴 한데 똑같긴 한데 어, 약한 결합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독립적인 반응이고요 이거는 약한 결합들이 어, 서로 서로 연계가 돼 있어서 둘 이상의 둘 이상의 약한 결합이 반응에 참여하게 되면 은 저기 앞에서 배우셨던 그 약한 결합 혼자서 일으키는 반응하고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챕터를 합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3장부터 16장 요네개 챕터는 고스란히 전부 다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 탄소하고 산소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이 이 작용기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시리즈로 굉장히 다양한 여러가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 보여주게 되는데요 뭐 피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어 13장부터는 크게 신경을 쓰실 건 없지만 어쨌든 알아두시면 굉장히 또이 앞에 파트까지도 에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도한 번쯤은 거들떠 보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만 뭐 굳이 꼭 봐야 되느냐 하면 은 그건 뭐안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후에 나중에는 꼭 보셔야 될 내용이겠죠 이거는 아무튼 그리고 맨 마지막 챕터가 이제 아민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아민은 뭐 질소 화합물들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유기 화학 챕터가 모든 게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게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내용들이 바로 분광학 파트죠 분광학은 제가 따로 여기 분광학 파트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책강의 형태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타 어, 어, 챕터로 해 가지고 따로 나눠서 정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본격적으로 바, 어, 저 강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긴 할 텐데 일단은부터 이제 쭉 시작을 할 텐데 뭐 기본적으로 이 동영상 자체도 제가 지금 다 개방된 플랫폼에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도 전부 무료로 다제 어 채널에 다가다그 파일, 뭐 파일 형태로 다 제공을 해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같이 열어 놓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업을 들으실 때는 어 어찌됐든 간에 너무 제가 하는 얘기를 또 받아 적겠다 해 가지고 막 필기 위주로 하시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몇몇 단어들만 좀 이렇게 옆에다 메모 형태로 하시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업에 집중을 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수업을 따라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 수업은 사실상 아까 잠깐 목차를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6장 요 초반부 초반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는 여기 초반부는 그냥 가, 가볍게 되게 간단한 얘기들이라는 식으로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어떤 그 학문이건 간에 기초 개념이나 개념 정리 이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으 때는 약간 지루하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장담하고 싶은 것은 제 수업은 일단 한번 들으시면 은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해서 잘 느는 것 같지 않는 느낌이 든다 하시더라도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이상 할게 없구나 아, 되게 간단한 어, 과목이고 하나의 일관된 주제만 정확하게 낼 것으로 파악하면 은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다 끝나버리는 거구나 어차피 뭐 알켄 반응, 알카인 반응, 알키랄라이드 반응이 다 따로따로 챕터가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의 일련된 어 그냥 루트를 따라가는 기본적인 반응들이구나 하는 걸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은 다른 과목보다도 뒤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할게 점점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수업을 하니까 약간 의심이 든다 라고 하시더라도 일단 믿고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 은 반드시 좋은 실력 탄탄한 기본기와 함께 정말 응용까지 가능한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 강좌 목차 소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어, 잠깐 끊어서 바로 어, 수업 내용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